안녕하세요. 파,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노트링에서 나온 아트펜인데요. 노트링 아트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트링사에서 나온 만년필 중에서 최저가라고 할수 있어요. 물론 최저가 주제에 거의 한 3만원 넘나드는 그런 녀석이긴 한데요. 일단 이 녀석의, 이, 이 녀석은 제가 EF님으로 샀어요. EF님으로 샀는데 EF님 치고는 상당히 네, 굵게 나올, 굵게 좀 나와요. 물론, 잉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, 전 상당히 굵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거든요. 그리고, 아트 펜인 거에, 아트 펜이란 걸 중점을 두기 위해서인지 상당히 길게 디자인된 걸 보,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전 노트링 여기 로고가 박혀있고요. 그 다음, 아트 펜로고가 박혀있었는데, 아트 펜로고는 지금 제가 너무 한, 사연 정도 써, 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, 노트링 로고는안지워지는 반면에, 노, 아트 펜 요건 지워지는걸볼수 있고요. 이거 리을 보여드릴게요. 닉 같은 경우에는, 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닙으로 1리든 포인트 닙을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EF 닙이란 걸 EF 닙이란 걸 보,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노트링이라는 회사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. <웃음> 제가 지다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뭐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. 그 외에는 뭐살때 여기 컨버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컨버터는 따로 별도 구매하셔야 되고 이리고 노트링 아트펜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상당히 잘 튀는 편이에요 조금 흔들었을 경우에 여기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두고 조금이라도 띄었을 경우에 이 안에 잉크가 낭잡 파야 되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잉크가 좀 많이 튄다는 부분에서 다른 만녀필에 비해서 잉크가 좀 많이 튀어요 확실히 많이 튀어요 그 외에는 요 위에 e f 닙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노트링 여기 로고가 박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뭐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. 그 외에는 뭐 역시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변하는 것을 볼수있고요 이거의 단순 기능이니까 별다른 설명할게 없어요. 그 외에는 여기 이쪽 부분이 이쪽 그립 부분이 상당히 미끌미끌해요. 제가 여름에 이걸 잡았을 때 상당히 미끌미끌해서 이런식으로 헛발을 짚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하시고 사셔야 되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여기 노트링 아트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확실히 요거 요 요쪽이 오게 만들 수는 있어요. 여기 입 쪽으로 입이 앞 쪽으로 노트링 아트펜 요게 앞으로 오게 만들 수는 있는데 요게 상당히 어려워요. 이게 요게 앞으로 오게 만들기 조금 까다로워요. 이게 왜이 고정하는 그 기능이 분명 히 있는데 요게 와앞 앞뒤로 왔다갔다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그게 불편해요. 그의 별다른 특징이 날건 없고요. 뭐 아마존에서는 지금 거의 한 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아트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건알수 있어요. 물론 잉크에 따라서 뭐 셰퍼의 셰퍼사의 잉크러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치는 걸알수 있고요. 뭐그 외에 다른 잉크러스는 조금 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잉크보다는 셰프 잉크보다는 조금 덜 튀는 걸알수 있어요. 물론 셰프 잉크가 조금 많이 물 따는 점에서 셰프 잉크를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전 개인적으로 다른 잉크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그 외에 노트링사에서 나온 유일한 아트펜 뭐 거의 유일무이한 저가형 아트펜 이라는 점에서 뭐꽤 괜찮은 디자인을 뽑혔다는 걸알수 있고요. 뭐꽤 예쁘잖아요. 여기 붉은색 붉은색 여기 띠 예쁘게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. 물론 사람일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상당히 예쁘다고 해서 샀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예뻐서 산건데 뭐 사람일 따라 다르겠지만 그 외에 특징은 없습니다. <웃음> 여기 클립 부분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 정도 네 이만 파말리의 파비앙, 파비앙이었구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만 안녕